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지하 감옥 경험치권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전달해 드립니다 우선 지하 감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몬스터의 스탯 조절이 아주 낮게 조정이 되어서 7층에서도 12,000 투력 근처만 가도 겹사를 통해 경험치를 얻는게 가능해졌죠 거기다 소서리스의 장판 스킬과 스나이퍼의 폭발 함정 세인트의 성광 폭발 등 도트 딜로 들어가는 스킬들이 명중이 또 적용되지 않아서 지하 감목 7층에서도 사냥이 아주 쉽게 된다는 거였죠 저는 저번주에 1층에다가 이미 8시간을 다 써버렸기에 해당 문제가 발견될 때는 이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 이미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이런 현상을 알고 이용한 분들도 계시고 이번 주말에 개인 방송하는 BJ들을 통해서 아주 널리 퍼지게 된 사건이죠 거기다 미미르 샘물의 파티 사냥 시 배로 줄어든다는 오류까지 겹치면서 오딘 출시의 첫 주말은 아주 그냥 불바다였네요 이렇게 사건의 내용이 아주 널리 퍼지자 월요일 1차적으로 지하 감옥의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았던 이 제안은 월요일 임시 점검이 있던 새벽 4시 반 이후인 16시간만에 공식 입장문이 나오면서 7월 6일 오늘 제안이 풀렸습니다 오딘 측의 입장은 기획 의도와 다르게 몬스터의 능력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모든 층에 해당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어, 굳이 7층만 고집해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현상을 급하게 수정하면 또 다른 버그가 발생할 수가 있어 일단은 그대로 둔다고 했습니다 지하과목 임시 제한에 대한 보상은 대형 미밀의 물약 2개와 주문서 상자 20개를 준다고 하네요 기간은 7월 11일까지 봐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6일 오전에 있었던 점검을 통해 명중이 적용되지 않았던 소서리스, 스나이퍼, 세인트의 장판 공격들을 모두 명중이 적용되도록 너프가 되었습니다 소저리스와 세인트는 마법명중 스나이퍼는 원거리 명중을 올리셔야지 이 해당 스킬들의 적중률이 올라갑니다 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현상을 이용한 버그 악용으로 이용 제재를 해야지 않냐는 물음에는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 유저만 사용한 상태면 어, 경험치만이라도 롤백하면 될것 같긴 한데 이미 너무 많은 유저가 같은 방법으로 랩업을 해버렸고 어, 던전 폐쇄를 안 하는 거 봐서는 딱히 제재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 제재를 하는 것도 좀이상하고요 어, 이건 명백히 게임사의 실수인데 이걸 가지고 유저를 제재한다는 건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보상을 좀더 제대로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물약이나 음식을 줄 때가 아니라 뭔가 좀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강화속도 5개가 뭐야 이게 어, 거기다 이 보상은 오늘 하루 안에 못 받으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지하감옥 사태는 명백한 게임사의 실수이며 7층의 경험치 현상은 그대로 둔다. 이용자의 제안은 공식 발표가 없으며 7월 6일 점검 보상은 7월 6일 밤 12시 전에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점검한 것 치고는 대결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사망 후 30분 후에 자동 접속이 끊기는 현상도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봤고요. 또, 새로운 정보나, 또, 현재 무과금으로 레벨 38까지 키웠는데, 어 보스몹 있는 뭐 것도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